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아 뜨거워 생활 속 화상을 조심해요 유나와 구리가 빨대로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우리 빨대로 만들기 놀이 해볼까? 어, 네아 나는 강아지 만들 거야 어디 응? 아휴 아휴 테이프로 붙이니까 안 예쁘잖아. 구리야, 잠깐 줘볼래? 아줌마가 단단하게 붙여줄게. 자, 어때? 단단하게 붙었지? 우와, 이총 되게 멋있다. 저도 만져볼래. 조심해, 구리야. 왜요? 글루건은 엄청 뜨거운 열을 내는 기계라서 함부로 만지면 안돼 맞아 이쪽에서 나온 풀은 엄청 뜨거워 우리 손에 붙으면 화상을 입어 병원에 가야 돼 그렇게나 뜨거워? 그래 글루건은 아주 뜨거운 풀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피부가 빨개지고 벗겨지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글루건은 꼭 얼음만 사용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아, 그럼 아주머니도 글루건 사용할 때는 꼭 조심조심 사용하세요.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우리야. 아줌마도 조심할게. <웃음> 만들기를 하고 배가 고픈 우리 친구들. 모두 식탁에 앉아있네요. 만들기도 다 하고. 배 많이 고프지, 얘들아? 네! 고파요 네. 네, <웃음> 잠깐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밥 만들어줄게! <웃음>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우와! <웃음> 어디? 휴! 유나 어머님께서 구리의 손을 손이야. 잡았어요! 이 연기는 밥솥에 열기를 내보내는 수증기라 아주 뜨거워! 아까 글루건처럼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어, 뜨거운 연기였구나. 다칠 뻔했네. 아유 큰일 날 뻔했어. 부글부글 전기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네요. 목이 마른 내비가 주전자를 잡으려고 해요. 유나야, 비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주방에는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전자기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어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좋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큰일 날 뻔했다. 조심해야지. 뜨거! 유나와 레비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뻔했어요. 그렇다면 화상이 뭐냐고요? 화상은 불이나 뜨거운 열에 의해 피부가 다치는 걸 말해요.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빨개지고 벗겨져 심하게 데이면 오랫동안 아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화상을 입는지 더 알아볼까요? 구리가 다칠 뻔했던 굴루건은 열기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뜨거운 불로 만들어 물건을 붙일 때 쓰는 거예요. 글루건처럼 뜨거운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옷을 다리는 다림이나 머리를 예쁘게 해주는 고데기와 머리를 말려주는 드라이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뜨거운 열을 내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뜨거운 물건은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도 글루건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글루건은 선생님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아, 더워, 더워. 우리 친구들 더운 밖에서 놀 때도 화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나요? 햇빛에 뜨겁게 달궈진 차량이나 놀이터에 쇠나 철로 된 놀이기구를 만져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뜨겁지 않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요즘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죠? 손소독제를 발랐을 때 따끔거렸던 경험이 있나요? 피부가 따끔거렸던 이유는 소독 역할을 하는 알코올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알코올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많이 따갑겠죠. 손소독제가 눈에 튀거나 손소독제를 바른 손으로 눈을 비벼 눈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꼭 잊지 말고 손소독제도 어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기로 해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